안녕하세요. 이병 골프학교 OK Swing 골프 아카데미 옥선생입니다. 오늘 옥스윙 3 2교시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유효타격구간 뽀개기라고 해서 오른발과 왼발 사이를 옥스윙 3를 가지고 한번 팍! 팍! 골퍼에 따라서 오른손일 수도 있고 왼손일 수도 있고 하지만 옥스윙 3는 옥스윙 1은 오른손을 쓰는 스윙이고 옥스윙 2는 왼손을 쓰는 스윙 옥스윙3는 제가 양손스윙이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양 겨드랑이를 몸에 겨착을 시키면서 밀착이란 뜻이죠. 밀착을 시키면서 몸통 턴에 의해서 가져가서 몸과 손이 서로 분리되지 않게 함께 다니면서 정확도와 파워까지 가져가는 게 바로 옥스윙3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옥스윙1과 옥스윙2를 보신 분들은 어느 정도 눈치를 채셨겠지만 옥스윙 1, 2, 3, 또 내년에 옥스윙 4가 등장을 하면 같은 커리큘럼, 같은 제목으로 12주가 진행이 될 텐데 방법은 완전 다르죠. 왜냐면 스윙의 구애가 다르니까. 그러면 옥스윙 3로 어떻게 핵심 타격 구간을 정복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오늘 판도라급 레슨이죠. 지금 옥스윙 1도 판도라급이고 옥스윙 2도 판도라급이고 옥스윙 3도 판도라급입니다. 그리고 옥스윙 3는 옥스윙 1과 2가 어느정도 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제가 드리는 레슨이기 때문에 그러한 걸 전제로 해서 레슨을 진행할 거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옥스윙 3 핵심 타격 구간 정복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아 오늘은 옥스윙3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옥스윙3는 쉽게 말씀드리면, 양손을 사용한 바디턴 스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손을 막 적극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양손, 야, 니네 좀, 너만 욕심내지 말고, 너도 욕심내지 말고, 싹좀 겨드랑이 힘 줘서, 몸통에 의해서 좀 돌아다닐 수 있게 좀 의지 좀 해. 이제 너는 일 많이 했잖아.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어드레스를 할 때는, 어, 옥스윙1에 좀 특화된 분들은 옥스윙1에다가 이제 공을 놓게 되고요. 그리고 백스윙, 옥스윙1은 뒷스윙이잖아요. 그래서 번쩍 쿵이니까 바디턴 스윙을 딱 놓고 번쩍 쿵.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치는 게 옥스윙1이 될 거고요. 대신에, 아 그냥 손으로 때리면 편한데 뭘 이렇게 바디턴 스윙을 시키고 그래요. 이렇게 하는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손을 갖다가 바닥바닥 쓰는 건그 터치하기는 좋은데 컨트롤에 상당히 제한이 많아요. 자, 또, 여기에서 이번에는 옥스윙2 위치에다 두고 백스윙은 잡고 앞스윙을 이제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조금만 들고. 이런 식으로 해 앞스윙을 하게 되면, 어, 이병욱이도 뭐 스윙이 좀 이뻐 보여. 뭔먼 이렇게. 어,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들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제가 뭐 옥스윙1에서는 뒷스윙이라고 해서 빡! 그 다음에 옥스윙2에서는 앞스윙이라고 해서 쫙! 이렇게 땡겨가지고 가는 그 스윙이라고 했지만 그건 주도적인 부분이 뭐였어요? 둘다 손이었죠? 그럼 프로들은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계를 드려야 되는 게 선수들은 이렇게 모인 상태에서 여기서도 쫙 하고 여기서 쫙 하고 그래요. 그러면 옥스윙3는 어떤 개념이 되겠어요? 바디턴스윙으로서 여러분이 옥스윙1이면 옥스윙1을 응용한 바디턴 그리고 옥스윙2에 익숙한 분들은 옥스윙2 스윙을 응용해서 바디턴 스윙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옥스윙3예요 그럼이 바디턴의 장점은 뭐냐 아, 정확도가 무지하게 높다니까요 왜냐하면 손이 이런 디테일한 동작에는 강하지만 어, 몸 동작이 굉장히 스피디한 상황에서 손의 움직임을 약간 제어하면서 큰 이미 훈련이 돼있잖아요자 훈련이 그러니까 번쩍 이렇게 해서 공의 힘이 아주 요란하지 않은 이런 식의 이쁜 탄도를 칠수 있는 게 바디턴 스윙의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그게 바디턴 바디턴 바디턴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다시 그리고 여기에서 모은 다음에 앞으로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앞으로 칠수 있는 거 이런 스윙은 뭐 여러분 스타일 따라서옥원이냐 옥2를 갖다가 옥스윙3에 접목시키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아 그런 개념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더 디테일한 느낌과 그럼 드라이버 에서 쇼다이언 까지 어떻게 공략을 하는지 에 대한 디테일한 영상은 바로 이제 멤버십 영상으로 가서 설명을 드릴 텐데 멤버 여러분들은 계속 시청해 을 주시고 일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아 옥스윙 3는 핵심 타격권이 있는데 옥1이건 옥2건 거기 결정을 했으면 그 겨단에 붙인 상태에서 몸턴을 갖다가 응용을 하는 스윙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지금까지 옥선생이었습니다. 어, 멤버십 영상은 이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